아 너무 낯설다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아직 낯설요부끄러부끄러 간만에 아이돌 머리 하번 기신군 것다 기신군 같 언제쯤 거예요? 무선군 <웃음> 같다 이거 얘기해 줘 오늘 늦게 자서 일찍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 네. 컴퓨터를 한 했는데 아, 네. 이불을 이렇게 아, 네. 싸매고 네.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아, 네. 열어보지 마시오가 있는데 전 열어봤죠. 당연히. 아, 남의 하지 마는 거 하지 마. 궁금하잖아. <웃음> 네. 딱 클릭해서 열었는데 갑자기 이불이 돌돌 말리면서 열어보지 말랬잖아. 열어보지 말랬잖아. 나를 쪼이는 거야. 아 진짜로. 너무 무서가지고 닦지 바로. 남의 하지 마는 거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말라는 거 1위 등 1위 이 리듬! 뭐 1위 등 1위 등 1위 등 1위 등 1위 등1아등아위등1아등 1위 등1아등 1위 등 1위 등1 I'm a t- 이런 걸 쓰면은 배리 머리가 좀잘 돌아가요. 지금 180P로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괜찮네요. 바글나, 바글나. 그리고 노출이랑 좀 이런 것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저아버님이 비서예요. 저는 프로파일러. 이거 무슨 회사예요 근데? 잘 봤을 때. 오늘 처음 회사에 왔는데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보니 좀 가격대가 높은 옷이더라고요. 근데 신입사원이 이 정도 가격대가 높은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회장 아들이지 않나. 신입사원이 이 정도면 낙하산인것 같습니다. 네. <웃음> 저 공부장이요. 귀엽죠? 아 여기까지 올라오기 힘들었어요. 저요? 저 그냥 사원이요. 네. 공부장 님 주세요. 커피는 믹스다. 여기 올린 거좀 바꿔 줄까요? 어, 제목? 어. 어머니가 사진을 야, 야, 순간이 그쵸? 어, 무슨 말? 어. 그 <웃음> 밑에가 <웃음> 왜?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좀 잘라, 이렇게 그래야, 좋아. 그래야 비율이 좋아 <웃음> 엄청 더운데, 절절 없다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어요 어머니가 사진을 뽑아줬어요 <웃음> 잘라주 <나왔죠. 웃음> 네. 살려줘 살려줘 아 살려줘 아 <웃음> <웃음> 어?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더 캘리 해서, 스쇼 무대 네.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이렇서 열심히 또 준비를 했던 서 같고 즐겁게 네. 촬영을 했던 거 같은데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 촛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실제 아, 만 아니라 또태로는수트 있고 뭐 엄청난 그상 이동 스토리가, 스토리가 있죠 있겠죠, 스토리. 맞아요 맞아요 인상 깊다고같은데 네. 네. 저도 뭔가 랩텔을 이 이렇게 힙하지만 어, 뭔가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로 하니깐 또그았던 맞아요 그럼 이제 저희도 열심히 촬영을 했으니까 이제 들어가면서 퇴근 경우가 뭐? 있죠. 많이 했죠? 퇴근하기 해야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니다 네, 기대 많이 주시고요 네, 건강하시고 항상 해주세요. 예. 네, 즐거이니다 세븐틴 네. 감사합니다.